반갑습니다. 뉴타일랜드 김모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뉴타일랜드 아무로그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제가 뭐 이런 영상 사실 찍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좀 음, 사건 아닌 사건이 있어서 제가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영상은 무편집본으로 그냥 원테이크로 끝까지 촬영해서 올릴거고요 어... 무슨 일이냐면 제가 어, 본의 아니게 저희 뉴타일랜드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어, 뭐, 거의 뭐 제가 반 사기꾼 취급을 받아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이제, 에, 문제의 발단은 이 트러스마스터라는 제품에, 6일짜리 휠을 장착할 수 있는 튜닝 컨버터입니다. 요런 걸 이제 제가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이제 지금 5월달 동안 한달 동안 이제 할인으로 해서 어, 44,000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 판매 가격이 이제 그거보다 20% 더 비싸게 팔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뭐, 어, 제가 업체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업체명 거론 안 하고. 아마 그 업체 말고도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또 이렇게 싸게 파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알리나 뭐 중국발 알리익스프레스부터 시작해서 뭐 싸게 팔고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뭐, 뭐 굉장히 싸게 파는데, 예, 제가 파는 게 뭐, 뭐 터무니없이 비싼 거 아니냐 그래서 저보고 이제 거의 사기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 얘기로는 이제 카페에다가 자기가 산거를 이제 뭐 글을 올렸는데 댓글로 이제 뭐 거의 뭐 당했다 라는 식으로 댓글들이 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일종의 하소연 아닌 하소연 을 하신건데 아 하... 제가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어 새벽 1시쯤 뭐 어쨌든 새벽 밤늦게 새벽에 그 연락을 받고 너무 진짜 빡이 쳐 가지고 거의 진짜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 가지고 어막 억울하다 할까 자존심이 상하고 막 별의별 기분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 해당 제품을 사서 제가 만든 거랑 비교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어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그거를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제가 하루라도 빨리 영상 찍으려고 물건을 퀵으로 받았어요 어, 오해의 소지가 없게 저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업체를 깔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다른 업체랑 뭐 제가 파는 거랑 그냥 아예 그냥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비교할 생각도 없었어요. 비교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할뭐 그렇게 해서 뭐 남의 장사 방해할 생각도 없고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만은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저 제가 문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퀵으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가렸어요 지금. 받았고요. 그 이제 제가 지금 제돈 주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소하고 제 이름 적혀 있죠. 그리고 박스 개봉한 흔적 없습니다. 뭐 제가 이 영상 찍는다고 하니까 뭐 제품에다가 뭔가 뭐 이상한 짓을 해서. 어 그렇게 하는거 아니냐라는 제가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 무편집본 영상으로 그대로 올릴겁니다 얘기하다보니까 너무 아얘기하다보니까또 빡치네 자 개봉할게요 지금 여기 비닐 안쪽에도 또 이제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요 비닐은 안 보이게 지금 요 가려가지고 지금 뜯을 겁니다. 볼트 있고요 자, 지금 제가 뭐 어떠한 뭐 지금 어떠한 뭐 뭐이상하짓안 합니다. 자 컨버터 두 개, 자세 개, 세개 주문했습니다. 박스는 치우고요. 어 출력품질 좋아요 출력품질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저렴한거 필요하신 분은 이거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컨버터 신기버스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에 공개되어 있는 3D에 딱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3D 프린터 있으신 분들은 그거 그냥 출력해서 쓰셔도 됩니다 제가 만드는 이 컨버터는요 제가 직접 리, 리버스 엔지니어링해 가지고 제가 직접 다 설계하고 제가 다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3D 프린터 출력물에 굉장히 취약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수년 동안 가진 연구 그런 것들을 다 접목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만들어서 3D 프린터 출력해서 파는 게 아니라고요 자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뭐 생긴 거는 뭐 아까 대동소이하게 차이 날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나사 부분이고 거기 이제 규격이 맞느냐니까. 그리고 뭐 지금 제가 뭐 이게 뭐뭐그 해외 에 공개된 뭐 자료로 출력해서 어쨌는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거랑 똑같은 게 신기버스에도 있고 그 신기버스 사이트 외에도 하여튼 뭐 트러스마스터 뭐 컨버터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굉장히 다뭐 다종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3D 프린터 신분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만들어서 파느냐? 굉장히 약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접목된 걸 저는 제품을 만든 거예요. 자 비교 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할게요. 지금 자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너트를 그냥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굉장히 널널한 이제 공차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뒤쪽에서 이제 고정하는 스타일로 해놨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너트를 압입을 합니다. 너트를 압입을 해서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고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박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소한 차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3D 프린터는 결국 플라스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질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도 그렇고, 뭐 출력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보다, 사출로 만들어진 제품보다, 당연히 약합니다. 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트를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해놓으면, 쪼을 때, 이게 쪼다 보면, 은 얘가, 돌아가면서 뭉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사람 사자는 편하게 할수 있어요. 편하게 할수 있는데 저는 괜히 이제 이렇게 그 작업을 갖다가 이것도 그냥 손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기계로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는 거 자체가 뭐냐면은 딱 했을 때 이렇게 압입을 해서 해 놓으면은 훨씬 튼튼하게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사소한 부분이에요. 자, 너트 다 넣고요. 넌뭐할 거면은 무게를 잴 겁니다. 이상한 짓한거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어,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보이게 이,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좀 화면이 뭐 이렇게 흔들 너무 흔들리면 해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저울이에요. 0점 빵으로 다돼 있고요. 자 제가 만든 거 무게 재볼게요. 136g 나와요. 보이시죠? 136g 자그 다음에 사온 거 90g 나오죠. 이 차이가 뭐냐면은 3D 프린터는 출력을 할때 속을 채움을 몇 퍼센트로 하느냐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속을 많이 채울수록 어 무게도 당연히 많이 나가지만 튼튼하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속이 이제 비어서 출력이면 안에가 이제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무게 차이가 지금 꽤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료를 훨씬 더 많이 쓰는다고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고 더 튼튼하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료 자체도 제가 뭐 보기에는 이제 광택이 나는 걸 봐서는 그냥 PLA예요. PLA, PLA 원료를 쓰고 저는 PLA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이제 그 충격 내성이나 이런것들이 강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료 자체도 틀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저기 뭐냐 아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자꾸 화가 나가지고 머릿속이 좀 정리가 안되네 거기다가 이제 그이 원료를 쓸고 저는 이제 이걸 제이 갖다가 마감 작업을 다 해서 내보내요. 이제 뭐, 출력하면서 생긴 그런 이제 뭐, 어 부분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밑바닥에 대한 처리라던가, 마감제, 이제 코팅 그 마감제까지 다 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출력만 해서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것도 다 사소한 겁니다. 자, 이거 세개다들고 와가지고, 제가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내구성 테스트 할게요. 자, 요거 산 거. 하나 둘 3 개. 뭐볼트너트는 굳이 뭐 이것 뭐 일단 이것도 이거다 쓸게요. 그리고 자, 저도 똑같이 3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핸들 지금 달아 놨고요. 지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창기 때 만들어진 버전입니다. 지금 이제 틀린 거는 여기 이제 구멍이 추가로 나 있는 거냐, 안나 있는 거냐 하고 몇 가지 좀 사소모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초기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출력이 이제 문제가 이제 프린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출력이 뭐좀 되게 지저분하게 된 겁니다. 뭐 그래도 저는 같이 내부 테스트, 테스트에 같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바닥 쪽이 출력이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이제 판매를 안 하고 있는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 테스트 버전이고요.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면은 바이스에 물릴 겁니다. 바이스에 물려가지고. 여기 이제 그 여기 평평한 부분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바이스를 물리고 핸들을 달아서 돌리는 부분 힘 체크 그 다음에 핸들을 이제 잡고 일어났을 때 견디는 힘 이거 이렇게 이제 두가지 하고 나머지 이제 세 개를 했으니까 또 다른거 아 그리고 아 임팩트 강도 체크할 겁니다 포스 피드백이 얼마나 견디느냐 그것도 이제 핸들에다가 이렇게 지렛대를 달아 가지고 옆에서 망치로 탁탁탁탁 치는 식으로 이렇게 테스트 할거에요 자이 핸들 달아 놨으니까 어, 똑같은 핸들 다 달아 가지고 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제가 이제 달아 놓은 거 있으니까 제가 이거부터 할게요 자 바이스에 물렸고요 이게 또뭐 바이스를 갖다가 뭐 제가 한 거는 약하게 물리고 저거는 또 강하게 물리고 이런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이거 돌 돌리는 거 정확하게 맞춰 똑같이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반자요 정도 하니까는 자 고정 조 좀, 고정 좀더 할게요. 자 일단 고정됐어요. 이 상황에서 밑에 지금 바이스가 움직... 제가 바이스가 움찔할 정도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음, 음, 음. 자, 지금 제 거는 이제 지금 전혀 뭐그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 여기 바이스가 지금 움찔움찔하는 거 보이시죠? 음, 음, 음, 음. 자, 그 다음에 요핸들 그대로 분리해가지고 제가 지금 사온 거에다가 다, 장착을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바이스 돌리는 거 보세요. 자, 자, 이렇게 딱 했습니다. 빼고. 다음 거 얘는 거꾸로 뒤집으면는 너트가 흘러버리니까 제가 핸들 달고 볼게요. 볼트를 그대로 쓰려고 그랬는데, 볼트 자체가 지금 짧아가지고, 얘랑은 제가 만든 거는 여기 높이가 틀려요. 그래서 볼트는 어 이걸 말고 다른 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동봉된 아까 온 거, 요거 쓸게요. 저는 이 결과가 예측이 100% 확신하게 예측을 할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만들면서 이런 테스트를 갖다가 정말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정말 너무 너무 자존심이 상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 그냥 뭐싼거 응? 필요하면 싼거 사서 쓰세요. 쓰, 쓰, 쓰시면 되지. 왜 그거를 갖다가... 예? 네? 아예 그냥 급이 다른 제품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트러스마스터 T150 T300 TSPC 뭐다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면 뭐 T150 하고 TSPC 를 갖다가 비교를 하면은 뭐걸 어? 갖다가 사람들이 어1 T150 이 엄청 싼데 근데 그거 사면 되지 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웃기겠죠 제가 지금 그런 심정이네요 이게 혹시나 지금 임팩으로 돌리다 깨질까봐 제가 일부러 엄청 약하게 줄줄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저희 제가 만든 거랑 똑같이 지금 돌렸는데도 지금 꽉 잡히지가 않아요. 조금 더 돌릴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이그 컴, 이 뭐냐, 이 볼트 여기 이 부분 자체가 넣을 때, 어, 그 순정은 약간 헐겁게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빡빡하게 들어가요 애초부터 이제 그 유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잘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순정처럼 헐겁게 들어가는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바깥에 핸들 돌릴게요 지금 여기 밑에 여기가 지금 바이스에 뭉개졌어요 지금 조금 더 세게 쪼우겠습니다자 이런식으로 지금 계속 플라스틱 뭉개지죠? 어. 보였어요? 저 아까 제거보다 지금 힘 훨씬 적게 줘서 지금 돌린겁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쪽에 자 무게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안쪽에 이렇게 그물망처럼 되어있죠? 이게 속이 비어서 출력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만든 게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그 작업을 안한거 그냥 일부러 제가 부서뜨린 거예요그 출력이 이제 이상하게 된 거. 자, 단면 보세요. 저는 그물망이 없어요. 저는 속을 아예 꽉 채워서 출력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꽉 채워서 출력하는 게 나름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1차 테스트 입니다 다른건또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제품만 이런 게 아니라요. 3D 프린터로 그냥 출력했으면 타이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제품에 뭐이 제품 가지고 잘 쓰시는 분들 많죠. 왜냐하면 피드백 약하게 쓰고 뭐 아껴 쓰면은 다 괜찮게 쓸수 있어요. 이거를 뭐 사지 말라던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히 급이 다른 제품을 비교를 해가지고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든 게 그것 때문에 제가 빡이 치고 열받은 거예요. 자존심 문제고. 자 지금 제가 지금 고정했다 풀었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너트가 돌아갔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몇번 뺐다 꼬았다 하면 여기 다 뭉그러져 버립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너트를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아비브로 사고 있고요 아비브로 하면은 어지간히 막 이상하게 막 과한 토크로 이렇게 고정을 하지 않는 이상 너트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자새거 아, 제가 지금 너무 홍보 돼 가지고 아마 다음 다음 테스트 는 더. 오 금방 끝날 거예요 자 다시 달았습니다 새거에요 아 이거 바이스 잡기도 불안해요 지금 약, 약, 약해가지고 약자 고정했습니다 이번에 뭐냐면은 이렇게 핸들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 방향 요렇게 핸들을 이렇게 당기는 식으로 보통 이제 그 시트에 앉거나 일어나거나 할때 이런 행위들 을 굉장히 많이 하죠 보통 이제 개인들은 그렇게 하면 은 이제 뭐이 컨버터가 문제가 아니라 휠 베이스 자체에 무리가 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 아는 분들은 그런 행동을 거의 안합니다 근데 이제 어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행동을 이제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도 모르게 그런식으로 힘이 가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세요 한방에 풀어지죠저이 결과를 당연히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검, 겁나 테스트를 많이 했거든요 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 업체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한계 저는 그 한계를 극복해서 제품을 만들려고 한, 한 거고요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보다 더 살살 쪘았는데도 지금 너트가 벌써 돌아가 있어요. 차이는 없습니다. 어쨌든 구버전입니다. 고정하고 저는 너트가 안에 삽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먼저 고정한 거예요. 지금 고정할 때 보면 임팩이 딱딱딱 소리가 나죠 아까 그, 그, 그만큼 더센 힘으로 쫓는다 이게 볼트가 떨어져서 안 보아져 새로 볼트를 가져왔습니다 뭐 특수한 볼트 아닙니다 애초에 뭐 볼트 종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퀘스트 하면서 요, 고, 요 뭐냐, 저 나사산이 하나 그 빠가가 난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다섯 개먹면 쪼였어요. 당연히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조건이 더 지금 안 좋게 세팅한 조건이라는 건뭐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자 땡겨볼게요. 자 보이세요? 지금 절단기 본체가 들릴 정도로 지금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제품이라고요? 이게 비교할 대상이에요 제가 이거, 이것도 거이 오버스펙으로 만든거예요 지금 애초에 이런식의 테스트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일상생활이 이정도로 까지 쓰일 일이 없거든요 할 필요 없는데 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제가 만든 이 강도 자체가 어뭐 TSP, 거의 그냥 최대 TSP 시내는 최대 풀 포스피드 백으로 장기간 써도 문제가 없을 정도를 가정을 한 거고, DD휠 같은 경우는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DD휠 정도까지는 제가 상정을 안 했고 계산도 안 해봤는데, 뭐 근데 아마 굉장히 높은 토크의 휠에서도 문제없이 쓸수 있게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너무 오버하라서 그렇게 안 만드는 것뿐이에요. 지금 저 볼트 볼트가 조금 짧은 거 지금 다 제대로 체결 안된걸로도 지금 하고 있었네요 지금 제가 제가 피드백 테스트를 하려고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뭐 이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대로 하나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망치로 치는거예요자 그래가지고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얼마나 다혹한 테스트인지 알겠죠 이거는 이거는 이거 지금 새거 테스트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멧빵 치면 바로 부러집니다 하... 제가 원래 그이 제품을 만들면서 이제 어 쇼핑몰에 등록하면서 자체적인 내구성 테스트는 할 생각이 있었어요 뭐 이제 어쨌든 제가 보통의 경우랑 다르게 제 나름대로의 설계 기술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튼튼하게, 튼튼하게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라 것을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생각이었는데차일피일 뭐 계속 미루고 미룬, 미뤄서 뭐, 어, 사람들의 오해를 뭐 같은 제품을 어, 바가지 씌워서 팔았다라는 식으로 뭐 오해를 사게 했다면 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제 잘못이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식으로 사람을 모함을 하면 뭐어떡 합니까 도대체 하, 진짜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자괴감이 내가 뭐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건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응. 이 업체의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3D 프린트로 만든 모든 이 트러스트마스터 컨버터는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00%로 출력을 해도요 이 테스트... 아 이거 말고 앞전 테스트한 거 드는 거 있죠 통과를 못해요 아휴. 하여튼, 그래서 이 제품을 갖다가 뭐 쓰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뭐 지금 출력 결 굉장히 좋고 프린트, 그러니까 프린트 전문 출력 업체로 따지면은 굉장히 잘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뭐 기계부품? 기계부품? 이런 거를 만드는 노하우는 갖고 계신 분들이 잘 없습니다. 제,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3D 프린터를 2000, 몇 년도더라? 2003, 2004년도? 굉장히 지금, 어, 지금 2020년, 2020년도니까, 지금 뭐, 몇 년, 몇 년도야? 10년, 10년? 10년? 하여튼 뭐 10년은 안 되겠네요. 하여튼 그 굉장히, 2000, 아, 2005년에, 2010년도 초반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고, 제가 스스로가 산업용 3d 프린터를 제작해서 납품을 해,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출력에 대한 뭐 조건이라던가 각종 이제 어떻게 기계품을 부 3d 프린터로 만들어야 어떻게 하면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뭐 꿰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런 컴버터를있잖아요 이런 거를 알트래프트 시절에 엄마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엄마 무지하게 만들었으면서 각종 뭐 매장에 개인 매장 뭐 그다 연구소 할거 없이 어마무지하게 납품하면서 부서지고 보완하고 다시 뭐 업그레이드 하고 막별 짓을 다 했었는데 그런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뉴타일랜드 쇼핑몰에 판매하는 것들은 그런 노하우가 다 쌓여 있는 제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가볍게 즐기실 분들은 사서 쓰십시오 가볍게 즐기시고 그냥 뭐 피드백 약하게 해서 쓰고 이런 분들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 너트 쪼는 거 강하게 쪼면은 또 바로 부러질 것 같은데 제가 그 테스트는 안할게요 제가 이 사는 비용에다가 택배로 받으면 제가 진짜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아서 퀵으로 시켰어요 제품비보다 퀵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열받고, 이 억울하고, 진짜 자존심 상하고, 오만, 진짜 온갖 기분이 다 들어가지고, 진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킥으로 시켰는데, 저는 이 결과를 뻔히 예측했거든요. 믿어줘야 말이죠. 아, 하여튼 아,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으로 좀 괜히 그냥 아 제발 그 아는 척좀 하지 마세요, 제발. 예? 그냥 남들이 뭐 비싼 거 샀다 그러면은 비싼 건 비싼 제품이 이유가 있어요, 예?